이거는 이게 영상 전용 그거야. 야, 근데 뭘로 보자. 어플, 어플이. 핸들을 더, 어 어플이. 핸드드 때는 이거라서 어? 풀어줄 수 있대. 미안하다. 내가 풀어줄 수 있대. 그냥 플라스틱으로 감꿨어어 맛있어. 맛어맛있 맛있어. 맛있어. 어어어맛있맛 맛있다 아 근데 이렇게 나오는지 몰랐어 근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? 알아봐 야채만 들어가 있는 거야아 맞네 완전 칼칼해 야 좋아 민지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줄거 있어서 만났고 카페 갈 거예요 간단하게 이게 원래 이렇게 예쁘게 잘 붙어있는 애들인데 <웃음> 내가 마음이 급해서 맛있으면 됐지? 맛은 있어 그럼 그럼 하나 아, 포장했어? 응 했죠 잘먹게 민지 고마워 <웃음> 심신의 안정을 <웃음> 부디부디 <웃음> 맞아요. 뭐야 이거? 웃지말라고? 오뜨지않 아, 태양자가 생각보다 양이 많은 것 같아 저게 말이 됨? 너무 실망스러운 매듭 관리기였다 아니 자연광에서 뭘 찍으려고 이거를 꺼내러 왔더니 여기 유자가 있었어 아니, 유자야, 문을 안 열어줬는데 어디로 나온 거야? <웃음> 아우, 따끈따끈해. 너 들어오고 싶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? 문도 안 열어놨는데. 에? 그리고 오랜만에 택배를 뜯어볼까요? 라네즈 워터핑크 그릴 이번에 새로 나왔대요. 사전 체험단? 그거를 해가지고 먼저 써봤는데 너무 좋았거든요? 그래서 본품도 신청을 했어요. 그리고 내가 엄청 기다린 거 핸드폰 케이스 이거 키링도 같이 왔어요. 이거는 제가 산건 아닌데 사은품으로 이렇게 왔고 언더독이라는 브랜드 거고 이렇게 생긴 하드케이스를 샀습니다. 이 끼기 전에 저는 항상 이거 해야 되거든요. 그거 스트랩. 스트랩 제가 이렇게 엄청 많이 사 놨단 말이죠. 스트랩을 저는 원래 이렇게 대각선으로 붙이는데 얘는 대각선으로 붙이면 이 여우가 가려지는 게 좀... 그시기 하니까 그냥... 어, 그냥 무드등인데 집에 이렇게 있다가 그날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하루종일 예전부터 사고 싶었던 무드등을 샀습니다 이쪽에 허! 예쁘다 예쁘다 아이고 눈부셔 자 이거를 하나만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스톱 배를 뜯을 건데 저번에 그 오로라 무드등을 샀잖아요 그게 불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환을 보냈는데 오늘 교환 수거해가면서 이렇게 교환 제품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멀쩡한지 좀 뜯어보려고요 이렇게 켜가지고 어, 리모컨도 다시 해서 이게 스타트 오, 된다 이제! 움직이는 거 보이지? 저렇게 물결! 그래,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일렁해야 되는데 그 제가 받았던 거는 이런 일렁임이 아예 안 됐었거든요. 이렇게 하면 물결의 스피드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고 이거 맞아? 어 이렇게 하면 물결의 스피드가 느려지네요. 뭐야? 자체 배경음악 개쫓다 야, 이거 골랐어 어? 거짓말 하지마 너말더뚱그리니게 영상 <웃음> 보면 진짜로 항상 뭔가 음악에 나오더라고 깔리더라고 아, 그래서 고른 거야 아 그래? 안 믿어? <웃음> 근데 이게 저한테 뭐였어? 메인 초유인기 맛있어? 맛있어? 어응 맛있어 <웃음> <웃음> 맛있어. <먹어도> <웃음> 맛있어 맛있어? 우리가 구경할 만한 건 5층 저 마이크로소프트랑 지하 아. 2층 그때 수다보니 팔억 <웃음> 있던 그쪽 있지? 거기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약간 우리 흥미와 관계 없는 것들이야 맞아 지쳤나요? 네난이 사람 많은 곳에서 못 있겠어 아 진짜 개웃긴다 나 너무 힐링되고 있는데 지금 난 너무 불안해지고 있어 <웃음> 너도 나랑 유료 MBTI 한번 말해보자 <웃음> 나 i s m p 라고몇번 말해 돈 주고 했을 때그내향성이 얼마나 나오는 지가 100% 나와, <웃음> 나는 나 100% 내향인이야어텔만함이욕거 <웃음> 그 했단 <울고> 말이야 여기어 <웃음> 왜? 많이 길었다 음. 이제 내려갔잖 지금 이 빛이 너무 이쁘다 앞에 내눈 앞에 비치고 있는. 이 그러니까.